정신 차리고 내말 들어! 내가 신호하면 딱세 발만 앞으로 가는 거야! 앞으로 가라고? 미쳤다세생가는 거야! 하나, 둘, 셋! 터키! 그러면 웬만해서는 안 끌려가. 그렇게 버티다 보면...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